안녕하세요 폰더보컬입니다 오늘은 음, 노래 부를 때 목소리 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래 부르실 때뭐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대부분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더 발전하고 싶고 그리고 목소리가 뭔가 좀 바뀌고 싶고 노래 부를 때도 내가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로봇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목소리 톤도 좀 쓰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실 텐데, 최대한 쉽게 따라 하시고 또 효율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뭐 시중에 목소리 톤을 입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죠? 뭐, 호흡을 써라, 뭐, 소리를 뭐, 어떻게 구강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부분들. 봐도 잘안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대라는 근육, 푸드라는 연고를 쓰는 방법을 기반으로 이 실가창에 좀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뭐 호흡을 쓰면 당연히 목소리 톤이 나오는 건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런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시는 분들은 목소리 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딱딱하게 로봇처럼 노래를 불러도 뭔가 좀 날라가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소위 딱 잡혀있다 톤이 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맞춤식으로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쉽게 쉽게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이기 때문에 내 몸들 개인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고유의 감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오직 나밖에 찾을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을 기반해서 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고유의 감각을 자꾸 연구하시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리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소리 톤을 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성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성대 영상에서 이 성대가 아래부터 위까지 접촉면이 아주 균질하게 이렇게 접촉이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성대 접촉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발성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좋은 발성에 성과를 내려면 이 성대 접촉률이 높아져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영상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식으로 성대 접촉률이 좋지 않죠 접촉이 되지 못하고 성대 입구 이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이 개방돼서 접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띄고 있죠 네, 이런 성대 패턴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성대 접촉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즉, 성대 접촉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성대 영상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히셨다면 이제 성대 접촉률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높여줘야 좋은 발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익히셨어요. 자, 그러면 성대 접촉률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몸에 이 후두라는 연골 있죠. 자, 이 후두라는 연골 우리가 뭐 목젖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후두라는 연골이 항상 내려가 있으면 좋습니다. 내려가 있으면. 후두가 하강돼 있으면 접촉률이 균질하게 발현될 수 있다. 이 후두를 내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대중음악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움직임 하나를 추가할 건데 이게 뭐냐면 치아. 우리 치아 있죠? 이 치아를 살짝 깨물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깨물고 특히 중심을 어금니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이렇게 깨물고 자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내가 부르고자 하는 곡의 가사를 좀 가지고 와서 그 가사를 읽어볼게요 어금니를 깨물면서 제가 지금 아까 깨물었다가 지금 다시 뺐거든요 어금니를 다시 깨물고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는 폴킴의 비라는 노래를 이 가사를 읽어볼게요. 비가 그치고 나면 비가 그치고 나면 자 이런 식으로 어금니 깨물고 계속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치아를 깨물게 되면 후두가 하강하면서 성대 접촉률이 굉장히 균질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내 개념을 계속 내가 기억이 날 때까지 익혀질 때까지 읽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기억날 정도로 이 소리의 감각이 기억날 정도로 읽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깨문 상태에서 읽는데 두 번째로는 숨을 좀 써보세요 호흡을 쓰라는 거죠 후, 후, 이런 호흡을 아까 처음에는 비가 그치고 나면 이렇게 읽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숨을 써서 비가 그치고 나면 비가 그치고 나면 뭐 숨의 어떤 이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게 잡아도 됩니다 과접초기좀 심하신 분들은 더 잡으셔도 되고 과호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숨이 너무 부족하고 호흡을 너무 내뱉는다 이러면 조금만 쓰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숨을 쓰는 것까지 해서 계속 이제 기억이 날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가 계속 기억이 이제 날 정도로 반복적으로 훈련이 됐다면 이제 한번 입을 치아를 물던 걸 떼고 정상적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비가 그치고 나면 이게 이제 첫번째 그냥 치아만 깨문거 두번째가 숨을 쓰면서 비가 그치고 나면 비가 그치고 나면 이런식으로 이제 숨을 쓰고 나서 한두번째가 계속 기억이 날 정도로 했다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시는거예요 비가 그치고 나면 1, 2, 3단계를 구성해서 쭉 연습하시면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목소리 톤, 보이스 톤이 나오는데 보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걸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오셔서 피드백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목소리 톤 사용하는 방법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